예 안녕하세요 가지 오이냉국을 너무너무 더워서 해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나 가고할 거예요 한끼한끼딱 먹는 거 응. 이게 날씨가 더워서 어 냄비에다 찌지 않고 전자레인지에다 할 거예요 전자레인지요 계란찜에다 딱 누르면요 딱 알맞아요 공기 근역 조금 타 놓고 이렇게 계란찜 그러면 딱 오, 5분 10초야 5분 10초 어뜨거어뜨 아, 아, 이게 젓가락으로 찍어보면 물렁물렁 딱 들어가잖아. 이게 딱좋은거예요 식은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. 음. 음, 이게 식혔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, 이렇게 짝짝 찢으면 돼. 이게 이게 솥에다 삶으면 툭하면 더 많이 물러져보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전자레인지 나 계란찜에다 눌러 사니까 딱 적당해요. 요정도만 넣어주면 돼딱한탕기만한끼 먹을 거면 한 거니까 고추도 반 간장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국물이 아린 맛이 나,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만 넣어줘야 돼요 설탕 좀 넣어주고 깨들 좀 넣어주고 한꺼번에 다 넣어버려, 그냥 식초 세개 정도 이제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 다가 이제 물을 부서야지 좀 싱거워서 이제 소금으로 내 입맛을 맞추면 됩니다. 약간 조금 설탕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입에 조금만 더 넣고 이렇게 하면은 가지 냉국이 안 완성이에요. 얼음을 미리 넣으면 안 되고요. 상에 올릴 때 상에 올릴 때 얼음을 넣어야 돼. 그래야지 싱거워지지가 않아. 미리 넣으면 얼음이 녹아버려갖고 음, 싱거워지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가지 냉국을 했어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